안녕하세요. 인생과 치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이야기로서 아파트 전세가와 은행 대출로 건물주가 되는 방법입니다. 최근 새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에 아파트 전세 물량의 품귀 현상과 함께 전세값 상승이 계속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특히 남의 집에 전세를 살려고 하는 임차인들은 아파트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월세 전환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그렇게 비싼 아파트 전세금으로 과감하게 내 집을 마련한 사례가 있어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내용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끝까지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시지라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를 말씀드려보겠는데 집 없는 서러움과 무의미한 전셋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살집이 없는 것처럼 서러운 일은 없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집이 없는 사람들은 주인집 방한 칸을 빌려 단칸 방세방사리를 하면서 주인집의 눈치를 보고 아이들은 주인집 아이들에게 주눅까지 들어 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세 만기 때마다 오르는 그것도 수천, 수억 원씩 올라 감당하기도 어렵고 그마저도 물건이 없을 정도에 이제는 월세 전환이라니 참 집없는 서러움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전세를 사는 사람들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출퇴근 등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아니 거의 집값에 육박하는 그런 돈은 그야말로 완전히 무의미한 돈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는 동안은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 묵혀있는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마련이며 전세가가 오르면 집주인만 좋을 뿐이고 그 고통은 임차인이 떠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새로운 임대차법의 시행에 대한 것인데 이와 같이 전세값이 폭등하자 정부에서는 새 임대차법을 만들었으나 매물잠김과 전세값 급등, 월세 증가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13평짜리 아파트가 최근 5억 원의 전세 계약되어서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열흘 남짓 지난 사이에 전세값이 무려 1억 1천만 원이나 올랐고 호가는 6억원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5억원에 이르고 있고 특히 전세 매물은 주는 데다가 월세 물건은 늘어나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5억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2억원에 월세로 전환하면 1년에 1200만원 즉한 달에 100만원을 월세로 내야 한다니 참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전세금으로 내집 마련과 건물주가 되는 방법인데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살고 있는 실정이긴 하지만 차라리 이런 기회를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번듯한 내 집을 마련하고 더욱이 건물주가 된 사람이 있어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분은 전세금과 대출금을 이용해서 어느 신도시에 상가주택을 건축하여 살면서 주거 문제도 해결하고 매월 일정한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건물주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분은 이러한 건물은 향후 부동산적인 장래성이 아파트보다는 더욱이 아파트 전세 사는 것보다는 훨씬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상가주택은 대표적인 수익형 건물 아니겠습니까? 즉 1층은 그림과 같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로 2층과 3층은 각각 두 가구씩 다가구 주택을 지어서 임대나 월세를 줄 수가 있고 4층과 다락 및 정원은 주인이 사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이러한 4층과 다락 및 옥상 정원의 공간은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이와 같은 방 3개짜리에다가 거실과 주방만 있는 이런 주택과는 그림과 같이 훨씬 넓고 다양한 방과 특히 다락에 자신의 작업실과 서재까지 마련할 수 있는 데다가 이 4층의 중정과 옥상에 있는 이 옥상 정원은 다양한 취미생활까지 가능해서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생활이 가능하다는데 이분은 대단히 만족해 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구체적인 자금 계획을 설명해 보겠는데 그러면 꼬마 빌딩의 상가주택에 대한 건축 비용을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러한 건물은 모두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값이나 전세값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이런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해볼만한 사업인데 요즘에 인기가 있는 신도시 상가주택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자금계획을 알아보겠는데 자금은 투자비와 임대비로 나눠볼 수가 있고 투자비에는 땅값과 설계비, 공사비 등이 있는데 땅값은 위치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7억에서 10억원까지 또 이러한 데 건물도 면적과 건축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7억에서 10억원까지 들어서 총14 내지 20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물을 짓게 되면 1층과 2층, 3층에 대한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1층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위치와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5천만원의 보증금과 50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가 있고 2,3층 주택은 가구당 2 내지 3억원씩 해서 내가 구니까 8 내지 12억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러면 수익금은 8억 5천에서 12억 5천만원에 월세 500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투자비에서 임대 수익률을 빼게 되면 5억 5천에서 7억 5천만 원이 되는 셈이 되는데 이러한 금액이면 웬만한 아파트값 또는 아파트 전세값으로 가능한 데다가 4층과 다락 옥상 정원은 그냥 자신이 살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은행 대출 활용과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보면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행 대출과 자금의 흐름입니다 특히 이러한 건물의 신축의 경우에는 땅값 뿐만 아니라 은행권에 따라서는 건축자금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요즘 아파트 구입자금에 대한 대출이 금지된 것에 비하면 대단히 유리한 조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는 자금의 흐름일 텐데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기간 동안 거주 문제로서 물론 이것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분의 경우에는 공사기간 6개월 중 3개월만 친척집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해결하였고 또 땅값과 공사비 등 투자비에 대한 자금의 흐름도 단계적으로 즉 땅값도 그렇지만 공사비도 공사 진척도에 따라 기성금을 지불해서 일시적으로 몰리지 않는다는 것도 신축은 부동산의 매입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인 것이죠 또한 일반 건축주들도 상당값과 건축비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을 받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이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다소 이율이 높은 자금을 활용하다가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그 자금을 담보로 낮은 이율로 갈아타는 소위 브릿지론 형식의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 등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어 할 의지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아파트 전세금으로도 충분히 이러한 상가건물 즉 꼬마 빌딩의 건물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물론 생각에 따라 신도시는 지금 사는 아파트 전세에 비해서 교통이나 출퇴근 등 면에서는 약간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편의시설 자녀들의 교육문제는 오히려 웬만한 서울보다도 이러한 신도시가 더 좋고 또한 부동산적인 장래성이나 재테크, 은퇴 후 대책으로는 아파트 전세살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당당한 내 건물, 즉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모든 사람의 로망인 건물주가 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어떤 결단력과 추진력을 가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결단력과 추진력이라면 누구든지 건물주가 더욱이 아파트 전세금으로 첫 번째로는 번듯한 건물을 가진 건물주가 되는 데다가 두 번째로는 매월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게다가 또 중간소음에서 아이들을 해방시켜주는 등은 자녀들에게 큰 보람이며 이 모든 것은 전세를 살던 아파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과 특히 계속 오르기만 하는 전세값이나 또 월세 전환 등을 고려해보면 지금이 이러한 상가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건축에 대한 불안감이나 구체적인 방법 등을 잘 몰라 망설이는 경우 그리고 또 이렇게 전세금으로 건물주가 된 사례 등은 아래 더보기에 링크된 영상을 보시면 아주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아래 링크된 영상을 보시기 바라면서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혹시 이 영상에 참고가 되셨다거나 또 계속되는 다른 참고 영상을 보시기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